일단 아휴, 이런 이유로 네. 완인난 식스 뭐가 바뀌었나 일단 설명을 잡담에라도 받아보겠습니다. 잡담이죠 잡담. 이게 솔직히 말하면 공식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오지도 않고,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일본엔 실라더에 나오고 그리고 뭐어제나 저도 사실 해외판은 언제나 적고. 사실 일본 내에서도 수정을할 네.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직 여긴 여긴 어느 일본이 됐든 우리나라가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 시간에 다 확실하지 않고 그냥 네. 저희끼리 하는 추정에 근거한 어 뭐, 그, 네. 아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이걸, 이 정도? 예. 그 정도 나는 이걸 예상한다 뭐 이런 거그럴도 음, 뭐 수밖에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러니까 뭐, 우선은 이제 완전 이제 넘어가면 네. 원래는 이제 팔브에서 계속 넘어가도 바뀐 건 없었어요 DS든 DS 플러스든. 말해도 그 정도 있으니까. 네, 뭐 물론 있었는데 하면... 이제 이번에 처음 이제 공식석상에서 이제 야마다가 야마다가 엄치 그분 바뀌었어요 타케하카가 안 나오고 야마다가 이제 새로운 피디가 왔는데 그분이 이제 처음으로 아 바뀌는 게스토르무드가 올라왔다. 40화가 나왔거든요. 아 많아. 네, 사실 제가 차를 몇대 키워 놓 차를 몇대 사주 차를 돌려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냥 차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이거저거 다 튜닝하는데 한열대 이상 하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내가 뻔 스토리를 아니까 지겹거든요. 아 지겨워. 엄청 지겨운데 이 백화면은 차고르는 것도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이미 나는 그렇게 해봤으니까. 근데 3D 때부터 한 사람은 뭐 나도 한 스무 대 이상 있긴 한데. 네. 3D는 80화까지고 3DX부터 백화까지 늘어나서 그때도 이미 하긴 했는데 난좀 어차피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전부터 한 유저니까 네. 이런 게좀 익숙해져서 막 그냥 뭐 그런 같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엄청난 그 비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신규 유저의 유입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60화도 상당히 길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를 뭐 단계적으로 한 10판정도 늘린다거나 뭐 이런게 아니고 갑자기 40판을 늘려서 100화까지 늘리게 되면 어, 더 중요한건 뭐냐면요. 제 830이잖아요. 음. 근데 마력 두개정도 있는데 총 40판을 해야돼요 음. 그 5마력씩 20판을 해야되는데 <웃음> 이게 솔직히 너무 불합리한건 좀 있어요. 마력을 이렇게까지 올려서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네네. 조금 고민을 해봐야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뭐마요 음. 그 바뀌는 건리 <웃음> 공인된 거라서 네. 실제 가봤을 때도 이제 갔을 때 기존에 830이었잖아요. 근데 두 칸밖에 안올갔어요두 칸에 835, 840 이렇게밖에 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 스토리 모델 늘린 거는 음. 업주들의 그 그렇죠. 수익 증대를 위해서 그렇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과거 과거 만 하더라도 배틀이나 고스트가 공존하던 시대였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830 시대, 830 시대와 그다음에 뭐 하튼 여 소위 말하는 왕관 포 기반의 게임을 계속 돌려가면서 그 배틀로서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는 사실 그렇게까지 많지 않거든요. 그냥 그렇죠. 뭐 사실 동일해요. 항상 항상 동일하고 든요 배틀을 하면은 누군가가 이기고 그걸 그걸 통해서 뭐 주행 거리에 따라서 오라가 생기고 그거 색깔이 반영되고. 그, 그거는 그거 네. 스토리가 아니야, 할수 있는 거 네, 근데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대려 그게 지속성의 면에서 계속 쭉갈수 있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그러니까 기가... 그걸... 그런 싱글플레이의 면을 좀 강화시킨 것이 아닌가. 음. 음. 음. 음. 이 왕관 식스에서 음. 전체적으로 보여준 것들을 보면은 싱글플레이 쪽을 좀저장시면 되죠. 앞으로 할뿐요 네네. 스토리만 얘기하는 거고. 근데 그것도 있어요. 저는 이제 스3트풀 바빠지기 때문에 뒤에는 위에 지금 바뀌는 4명, 제로, 무슨 뭐, 유지, 유리, 뭐. 잘 몰라요. 오기지 마신지, 네. 그리고 뭐, 우리 모양하고 우리 연 <웃음> <왜> <웃음> 아, 이제 저스트로한드 굉장히 짜증나네 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내지는 네, 네, <웃음> 모르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코스가 기존에 있던 코스는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쓰일 때는 이제 미나토미를 없었잖아요. 야이스도 uh -huh. 없었고. Uh -huh. 근데 이번에는 이제 네 개가, 네 명이, 총네 명이 나오면서 코스가 이제 뭐 다른 코스가 새로 나온다던가 누군가 미나토미를 타고 어떤 뭐지 야이스 타고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3DX 플러스 때 나왔던 그 스토리 모드에서 달렸던 그 네. 구간이 이번에 식스로 바뀌면서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왜냐면은 원작에서 어디를 달렸냐에 따라서 그 네. 스토리 모드에서 어, 어떻게 달리는지 그것도 이제 바뀌게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음. 원작을 뭐 나도 그렇게 썩 많이 보지도 않아가지고 네. 그리고 많이 바뀔까 네. 그렇게 많이 바. 일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고 그냥 뭐 달리는 도중에 그러니까 한 챕터를 5화로 치면은 5화 중에 한한두판 정도 네. 원래 3D X 플러스에서뭐 C1 인을 달렸는데 뭐 다른 데를 달린다던가뭐 이런 네. 한두판 정도 바뀌고 마지막 판은 뭐 거의 비슷하게 할것 같아요. 그렇죠. 오기지마신지 같은 경우는 C1에서 끝났습니다. C5 똑같이 C1에서 끝날 고같 근데 이게 지금 육칠파에서 백화로 늘어났을 때 쓰리 시절 같은 경우에는 이시다 편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사실 이제 제 의견은 아니었고 레인트 님이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나온 분인데 당시에는 이시다 편이 있었거든요 d x 쯤 해서 근데 그게 나고요를 들었네요 보니까 근데 이시다 편은 지금 1에서5 화까지 있으니까 걔는 이시다 편은 어 안 나온다고 하면은 네. 그러면은 추가 그러면은 지금 저네 사람의 스토리 중에서 몇 개는 추가가 몇 개는 좀 파트가 네. 커질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코스 배정이 될 것이고 네. 그걸 그거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약간의 변화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